저희의 첫 목적지는 비즈니스 석을 타고 16시간동안 시애틀을 갑니다 그럼 가시죠 비즈니스 석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짐을 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 이렇게 파우치 를주는데요 여기에는 머스킨로션 뭐 들어있고 비이랑 그리고 안대 칫솔 치약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화장실에도 있어요 의자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고요 저는 이게 처음에 전화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은 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리모콘입니다 <웃음> a i s o a we ask that you direct attention to the video s c r e e n for important. 가광자스터 테이스터. 테이스터. 테이스터. 테이스터. n 이이테이이터 함께 와인 한잔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골랐어요 콜라 드릴게요 나는 더 있어. 근데 안 뜯어지던데, 아, 뭐 찌그러트렸어? 뜯어져또 난리네 아이스크림이 왜 없나 했네 아침은 언제죠? 아침? 아각이좀 자녀 시간은 3 시간 5 5분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마시는 거요저기세 종류, 빵, 세종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서 오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키금 지금, 지금, 지금, 지겼어금 지금, 지